아우, 저놈 새끼. 아! 트레스하다왜 이러는 거야? 왜 그러니? 헐, 로와로와 헐, 로와 와, 태이와일로 와, 여기까지 와. 홍지도 말고, 태투이로로와태투이로로와야지 진짜 너무 화 많이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쟤는 <사람> 왜 야, 야, <웃음> <웃음> 와 야, 야, 기 야, 누가 오빠한테 그렇게 하 야, 어? 백설! 누가, 누가 오빠한테 그렇게 하래? 어? 아! 트레스가 나! 저 너무 말안 들어! 일로 와, 백설, 일로 와, 빨리. 안다. 안다. 안다. 안다. 애교 부리지 마. 왜써 없어. <웃음> 어? 아 진짜 저 소리 진짜. <웃음> 좋아. 좋아. 좋아. A few moments later 안줘 아니야 앉아도 안 안줘 우리 빨리 화해해 서윤 빨리 오빠랑 화해해 화해해 앉아 앉아 서윤아 서 빨리 서윤이랑 화해해 둘이 잘못했다고 해 m m h m